매운맛보다 덜 매운 초보맛이 나왔지 공기밥꼭 찍어 한입 이건 꼭 먹어봐 풍쌍 아 이거 엽떡 착한맛 바로 위에 당긴 초보맛이 새로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김밥을 먼저 찍어 먹어봤는데 엄청 잘 어울려요 진짜! 와... 면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매운데 와야 이거 야 어. 이게 초보라고 어. 어, 어 일단 먹자 와 맵다 근데 진짜 제가 먹어봤던 엽떡 중에서 제일 딱 좋은 것 같아요, 저는! 아, 이렇게 한번 올려서 먹어볼까? 아, 안될 것 같은데? 이렇게 가자! 와 이게 주먹밥 말고 김밥이랑도요. 진짜 너무 맛있어. 베이컨 이번에는 어 베이컨 김밥? 야, 야 이거다. 그래 내가 베이컨 사리를 시키고서는 이거지 이거 이거. 와... 미미! 와 너무 환상이다! 이거... 제가 지금까지 엽떡을 많이 먹어봤잖아요 매운맛도 먹어보고 와, 당면도 넣어서 먹어보고 치킨도 넣어서 먹어보고 했는데 <웃음> 아니! <웃음> 김밥! 김밥이야! 이건 무조건! 랭킹 1위! 다음에 누군가 저에게 엽떡 먹을때 뭐랑 먹는게 제일 맛있어요 엽떡에 베이컨살이 넣어서 김밥이랑 같이 드세요 와, 이거 다 프랜차이즈라서 얘 엽떡! 얘 바르다 김선생! 배달도 둘다 돼! 그냥 딱! 시켜가지고 딱. 아 이거 맵기는 어느정도냐면 약간 불닭볶음면 정도 수준이에요 조금 더 매운가? 불닭보다? 막 거의 한 불닭볶음면? 그래서 거의 고그 언저리 맵기라서 대다수의 분들이 이제 엽떡을 좀더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까 먹었던 김밥이 약간 기본 김밥이었고 얘가 참치김밥! 얘가 크림치즈 김밥인데 얘네들은 반을 잘라서 한번 먹어볼게요 짠~! 참치... <웃음> 엄청 맛있어 보이죠? 먹어보겠습니다! 아, 참! 참치김밥 맛있게 먹는 법! 짜잔! <웃음> 마요네즈랑 같이 먹는 겁니다 참치김밥에 마요네즈 뿌려먹으면 진짜 맛있어요. 해꿀맛 그냥... 그냥 참치김밥도 꿀맛인데 핵으로 변해! 핵꿀맛 듬뿍! 베이컨 들어갈 준비 딱 하고! 와, 이건 진짜... 역대급이네요, 진짜! 진짜... 한상이네요 와... 아, 근데 너무 맛있어서 <웃음> 뭐 진짜 맛있다는 말 밖에 할게 없네 뭔가 매운데 익숙한 맵기에 양념 맛있잖아요 솔직히 엽떡 김밥! 이제 주먹밥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<웃음> 김밥과 엽떡의 시대가 왔습니다 와... 아우. 너무 맛있네 떡도 먹어볼까? 이제야 떡을 처음 먹다니! 맛있다! 아... 맵네! 계속 섞어 먹어서... 되게 적당하게 맛있게 맵다 했는데 오.. 어, 야 이거 불닭? 불닭보다 좀더 매운 것 같은 느낌인데요? 음 그런 것 같아요 맵네 매워 매워 초보인데 진짜 엽떡초보 맛이에요! 엽떡초보 맛! 매운거 초보맛 아니고 엽떡... 어... 뭐... 계속 먹었어요. 이번엔 크림 치즈 김밥. 짠이 위에 크림 치즈 보이시죠? 덩어리로 이렇게 딱 들어가 있고 가운데는 호두. 그냥 김밥이랑 참치가 제일 맛있네 얘는 나쁘지 않거든요? 근데 썩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오케이! 아, 잘 먹었다! 오늘 엽떡 초보맛이 새로 나왔다고 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만약 엽떡을 먹게 된다면 초보맛을 많이 시켜서 먹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나중에 엽떡 드실 때 김밥이랑 같이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짱 맛있습니다 오늘 영상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!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! 안녕